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민과학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일반인도 과학작업을 할수 있을까요? 시민과 과학자는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시민과학 용어가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 MIT 기술동향저널에 실린 기고문, 환경을 위한 실험실에서였습니다. 당시 과학저널리스트 커스는 미국 오디번협회의 산성비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이 활동을 시민과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국에서 225명의 자원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직접 빗물표본을 수집하고 산성도를 측정해서 협회에 보고했습니다. 협회는 그 데이터로 매월 전국 산성비 지도를 제작했는데 환경오염 방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고 합니다. 시민참여 과학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미국 오디본협회 외에도 영국 조류협회도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과학자와 아마추어 과학자, 그리고 일반 대중 자원자들이 공동으로 자연탐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앨런 어윈과 릭 보니 같은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이론적 차원에서 시민과학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윈은 시민과학을 과학의 민주화, 대중참여, 평등과 정의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민과학을 자연과학과 대중참여를 연결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독자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시민과학 에서 시민의 지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기 시민과학에서 시민은 과학자의 지위를 받는 대중이었다면 이제는 과학자와 협력하는 대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을 통해서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노동집약적이고 시간 소모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IT기술과 결합한 온라인시민과학은 시민과 과학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연구도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 조류협회는 대규모 자원자 기반 새 관찰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륙간 조류 이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데이터 처리 프로젝트, 교육 목적의 커리큘럼 기반 프로젝트, 공동체 과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이 간단한 과학 데이터를 모읍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어류 야생국의 새사육 실태조사 사례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이버드 e 프로젝트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처리 프로젝트는 흔히 클라우드 과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시민들은 데이터를 범주화하고 기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대표적으로 갤럭시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포착한 우주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처음 갤럭시주 웹사이트에 가면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별을 구별하는 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펜랩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시민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작은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거공간 내에 기온, 습도, 소음, 이산화탄소 등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커리큘럼 기반 프로젝트는 주로 교육 목적으로 수행되는데요. 많은 교사와 교육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실 속 모나크나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나크나비 프로젝트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공동체 과학 프로젝트는 공공건강과 보호에 관한 정책이나 지역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대중 구성원들에 의해 발의되는 공동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은 데이터 수준만이 아니라 연구질문개발, 연구 프로토콜 설계, 데이터 해석, 결과물 배포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관여합니다. 사례로는 오클랜드 환경지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협력적 문제해결 모델로 잘 알려져 있죠. 대중참여 과학연구의 일반적인 진행은 보통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투입 단계에서는 질문과 문제정의하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과학적 관심과 대중의 관심이 함께 입력되면서 혼합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과학자와 대중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수행되는 평가, 즉 사회적 정당화도 동시에 수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민과학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크라우드 소싱과 시민과학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에서는 시민과학의 예시로 연구질문을 공식화하기, 프로젝트 설계를 생성하고 정제하기 과학실험을 수행하기, 데이터 수집하기와 분석하기, 데이터 결과를 해석하기, 기술과 응용 개발하기, 발견하기, 문제 해결하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과학과 시민의 관계를 재조정해가고 있습니다. 시민과학은 과학 지식과 시민 지식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과학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